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음향 장배에 두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저롬, 어, 바이저롬의 블루투스 헤드셋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팝도사세 한 번, 한번,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요. 상당히 단점이 좀 많아, 많은 편입니다.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도록 가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외관 퀄리티는 여기 바이저 룸 VR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저 룸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여거까지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거를 당기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스무스하게 당기면 이게 연장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고 연장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어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전원 버튼 여기 볼륨 볼륨 업다운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어폰 단자 여기에 충전잭 오핀 잭인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기 2019년 1월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오핀단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강사 충격받았고요 을두 번째 충격받았던 점은 일단 요게 명색이 명색이 40mm, 40mm 짜리, 40mm 짜리 티타늄 우퍼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티타늄, 티타늄은 어쨌든 우퍼인지, 어쨌든, 어쨌든 그거 사용했다고 하는데,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음질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안된 수준이에요. 거의 안되 수준이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가 싶더니만, 거의 안된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지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아요 느낀 점이 일단 제가 물론 조금 넘사벽인 헤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넘사벽인 헤드셋으로 일단 소니 X1000 X1000 X1000 어, 마크4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넘사벽이긴 해서, 해도 하더라도 음질이 따라잡,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4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를 했으면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따라잡지는 못해요 음질이 하나도 안좋아요 음질 상태가 그니 그러니까 막기인 제가 들었을 때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음질이 상당히 구려요 구린데다가 노이즈캔슬링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노이즈캔슬링 자체도 진짜 제대로 안돼요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라고 뻔하게 광고에 적어놨으면서 이거는 노이즈캔슬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요 거의 애매하게 돼요. 진짜 애매하게 돼요. 바람소리 다 들리고 뭐 이게 소니 소니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뭐 3단계로 나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켜고 끄는 것밖에 없는데 켠 상태에서도 바람소리 다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 다 들리고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외부 소리가 제가 불특정한 소리 들, 들었을 경우에 그런 그런 불특정한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제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편이니까 근데 이거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불특정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소리 지하철 소리라든가 차 소리에도 노이즈캔슬링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27만원 주고 이돈 주고 살때 사지는 마세요 솔직히 이 헤드폰 자체가 그냥 뭐 솔직히 뭐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이저룸에서 이런 제품도 있더라라고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리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빌드 퀄리티만 좋으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네 오늘 오늘 리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화가 좀 많이 난 리뷰였고요. 여기까지 팟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